따르르따따따따또 따르르따 따또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 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 진짜 그래! 범벼! 테트리스? 이걸로 어떻게? 어! 이걸로 테트리스에서 이긴사람이뿅망치로한대 맞게! <웃음> 그래! 오케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이거 가위바위보 안 s 면 진다 가위바위보 s e s 이겼다아 가위 낼줄알이는데 아! 너가 졌으니까. 너가 먼저 해. 그래 내가 먼저 할게.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내가 이길 거니까. 아이고, 내가 이번 게임에 꼭 이겨서 코를 눌러주겠어. <웃음> 꼭코 눌러라. 어떻게 하는 건데? 우선 너가 할 거니까 랜덤으로 이 테트리스 조각을 순서대로 놓을 거야. 내가 아무거나 랜덤으로 이렇게 놓을 거야. 오 그런 다음에? 그런 다음에 너는 내가 이렇게 랜덤로놨잖아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또또또르또또 이렇게 하나씩 차고차고 쌓는 거지 차고차고 다 쌓았을 때빈 공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 지는 거야 하나 둘셋 지금 세개 남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지? 아이 순서대로 알겠어 한다응 준비 시작 이거부터아 땡땡땡땡땡 이거 땡이야? 어, 너무 재미없게 하잖아. 재밌게 노래 부르면 되야 돼. 아, 아 어, 오케이, 알겠어. 오루루 어? 다음은 이거. 도도도도도도도 <뒤> <뒤> <뒤> 아, <뒤> 아, 어, 오 거의 마지막. 음, 아, 아, 아, 아. 오. 과연 몇 칸의 빈 칸이 남을까요? 오픈 팀들로 맞춰보세요아 오, 오, 오, 오. 끝. 아 이거 아 이거 하나. 아아! 하나 둘셋 넷! 네칸 남았습니다! 다답은 2번! 아 이거 진짜 랜덤이네 거의.. 거의 랜덤 플러스 실력이지! 잘 맞추면 몇개안 남아. 너 이거 연습 몇번 했지? 연습이라기보단 갖고 놀았지. 많이. 이제 내 차례! 완전 이겨주겠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그럼 내가 이거 랜덤으로 줄 세운다, 이제. 어어. 아, 뭐? 아이고. 랜덤이니까 쉽지 않도록 하는 건이렇 순서대로 세우면 되지? 아... 자, 됐다. 오케이, 한다. 준비, 시작!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지? 오케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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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어떻게 어떻게 망했어? 망했어. 어떻게 긴거엄청 많이 필요한데? 어떻게된 거야? 제발 살려 주세요. 안 돼. 어떡해? 어떡해, 망했어, 망했어. 어떡해, 우와, 안 돼, 어떡해. 아, 오늘 진짜 어떡하냐? 어어 어, 제발 제발요 오케오 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어, 이렇게도 되잖아 아! 오, 오, 오. 마지막 오, 오, 오. 제발 <웃음> 아! <웃음> 망했어, 망했어. <웃음> 뭐야, 뭐야. 그럼 총몇칸 남은 거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아! 아! 아, 또 졌어. 야, 오비지 너는 나랑 게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. 지니까. 아, 진짜. 나 간발의 차이로 이겨놓고 무슨. 아! 너는 다른 거 하자. 이런 거 게임 하지 말자, 오바퀴. 아! 난반장 이겼으면 이긴 거기 뽕나치다. 아, 나으 그래. 신기해. 때려라, 때려라. 아, 나 자, 그기때려나 때려 여나기뽕 아, 나 있다. 아, 나도 신세신나와신 아, 나 아, 뭐야. 때린 거야민주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 아, 우리 오키님들, 얼키님들 아니야, 지금, 지지마하지마지지마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오금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